4월 15일 일본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4.4 진원의 깊이는 50km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약 28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어 있었으며 오후 3시 14분에 기이수도에서 규모 3.4 진원의 깊이는 4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이 24시간 이상 멈춘 이후의 첫 지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그 지진이 중요 활성 단층대의 폭발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월 20일 초승달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투반 북쪽 96km 해역에서 한국 시간 기준 4월 14일 금요일 저녁 6시 55분 45초에 규모 7.0 진원의 깊이는 무려 594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약 1시간 뒤에 인근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규모 5.4 진원의 깊이는 이번에도 무려 592.4km의 매우 안좋은 시그널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두 번의 지진은 동자바주 루마장에 스메루 화산이 있는 곳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메루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강진과 600km에 육박하는 두 번의 신발 지진 그리고 인도네시아 스메루 화산 인근의 강진은 분명히 일본의 영향을 현재 주고 있다고 봐야 하며 인도네시아 지진 이후 다섯 번의 지진 발생 지역들을 살펴보면 살리쿠에역 치바현 주구쿠 호카이도 지역은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서 봐야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그 다섯 번의 지진 이후 무려 28시간 동안 멈추어 있던 지진이 최종 선택한 지역이 바로 기이수도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선 4월 16일 일요일 오후에 발생한 기이수도의 지진은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야마나시현과 연속 지진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마나시현과 후지오에서도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후지호란 일본 야마나시현에 있는 후지산 근처에 다섯 호수를 묶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후지산 폭발 징후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이수도의 이번 지진이 과연 과거와 같이 야마나시현의 군발 지진으로 연결될 것인가? 최근의 지진을 살펴보면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의 지진이 이즈오시마를 거쳐서 수루가만과 치바현을 지나서 아이치현을 강타하였습니다. 이후 지진은 사이타마현까지 강타하면서 일본 수도지카 지진 가능성과 함께 후지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경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터키 대지진 이후 두 달이 된현 시점에서 하루 이상 지진이 멈춘 이후 인도네시아 강진발생 직후 발생한 기이수도의 지진은 과거의 데이터 처럼 야마나시현 동부에서 연속 군발 지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후지산 대폭발로 귀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기이수도의 지진이 야마나시현 동부로 연결될 것인가? 야마나시현의 과거 지진을 살펴보면 진원이 수도권과 인접하여 도쿄 일대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기이수도의 지진이 발생한 시점이 매우 불길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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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일 없이 조용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이번 100년에 한번 나타날 정도의 희귀한 혼성일식에 대하여 주의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작년 2022년에는 전 세계에서 11번의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중 3월 16일에는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화산 폭발과 일본 후쿠시마 2022년 3월 규모 7.4 강진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2022년 후쿠시마 대지진이 발생한 해에는 전 세계에서 87번의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 88개의 화산 폭발들 중에서 2022년에 시작된 새로운 분화는 34번이었습니다. 작년 화산 분화들을 일본 2022년 3월 16일 규모 7.4 후쿠시마 앞바다 강진 발생 전에 화산 폭발을 살펴보면 작년 2022년 1월 6일 남미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제일 큰 이사벨라섬에 위치한 울프 화산이 폭발을 하여 높이 3,800m까지 분연이 치솟았으며 4월 14일에 화산 폭발이 멈추었습니다. 그후 11일 후인 2022년 1월 17일에는 러시아 파라무시르 섬의 캄차카 반도 남쪽에 위치한 1,816m 높이의 치쿠라치키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그해 10월 17일 화산 폭발이 멈추었습니다. 그후 8일 후인 1월 25일에는 남태평양 바누아투의 암브림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2월 2일에 폭발이 멈추었습니다. 그후약 20여일 후인 2022년 2월 17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상인아피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당일날인 2월 17일에 화산 폭발이 멈추었습니다. 그후약한달 후인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강진 발생 전 화산 폭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부리고리 남미 에콰도르러시아 바누아투 인도네시아의 화산들이 폭발을 한 후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4월 16일 일요일 현재 부리고리 화산 상황은 어떠 할까요 2022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강진 발생 전에 화산 폭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 중입니다. 6일 전 러시아 캄차카반도에 위치한 베지미안니 화산이 폭발하였고 나흘 전에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하였으며 바누아투와 인도네시아의 화산들이 폭발 중이며 올 2023년에는 에콰도르는 화산 폭발이 아니고 강진이 연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후지산마저 폭발 징후를 보일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